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들닷컴 이동윤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어 강의를 시작하자 말자 화면 왼켠에 제 모습이 싹 나왔다 사라지잖아요 그걸 만들어 보는 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 아주 짧게 뭐한 2초 정도 되는 그런 영상이고 얘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제 계속 사용하게 되는 뭐 그런 요소예요 어 제가 얘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발생했는데 제 컴퓨터가 한동안 조금 뻐벅거리고 말을 안 들었잖아요 아 그래서 이게 도저히 막 캐컷도 다시 지웠다가 깔아보고 했는데 이게 캐컷의 문제가 결국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게 베타 버전 업데이트 하면서 이게 좀 느려지는지 알았는데 제 컴퓨터가 윈도우 11로 업데이트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 윈도우 11 자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새벽에 어, 컴퓨터를 갈아엎고 윈도우 10으로 다시 내려와서 다시 세팅을 싹 다했어요. 아주 시간 오래 걸렸겠죠. 자, 뭐 그런 상황인데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만들어놨던 그캡컵의 파일을 프로젝트 파일을 백업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그 백업을 제가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좀 생겼습니다. 어, 이 백업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 얼굴이 등장해서 뭐 인들락함 이동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하나의 템플릿처럼 제가 프로젝트로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컴퓨터 포맷하면서 다 사라졌다는 거죠. 자, 그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뉴스의 자막 타이틀이라든지 그런 개념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 이름 살짝 나왔다가 사라지는 뭐 그런 것들 있죠? 네, 그런 개념이에요. 자, 새 프로젝트 하나 열어주시고요. 자, 요 캐컷도 새로 깔았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어, 뭐 물어보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자유레이어 요런 것들 세팅은 다 되어 있는데 한번더 볼게요. 자, 자유레이어 설정 가서 자, 자유레이어 켜놨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자유레이어를 켜놨고요. 그리고 제가 어, 프록시도 지금 켜놨는데 이 프록시는 보통 저는 720을 잘안 쓰고 540을 씁니다 굳이 720을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자 프록시에 대한 설명도 이미 강의에서는 다 했으니까 찾아서 보세요 자 일단은 가져오기를 눌러가지고 제가 바탕화면에 제 사진을 하나 넣어놨거든요 요걸 쓸거고요 그리고 요 부분이 모든 영상에 통에 이제 들어가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영 이미지 자체는 png 파일이에요 배경이 투명 처리가 되어 있는 파일인데 요거를 그대로 내보내기를 만약에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면요이 부분이 검은색으로 채워져 버립니다 영상에서 만약에 어, 여러분들이 굳이 얘를 투명 처리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배경을 어, 녹색으로 바꿔 가지고 그걸 빼는 작업을 해야 겠죠 근데 저는 굳이 그렇게 하진 않았었어요 템플릿을 만들면 되니까 자 얘를 트랙에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이즈로 나오겠죠 이런 것들은 뭐 알림은 중간중간에 끌게요자 비율은 16대9 비율로 쓸 거고요 사이즈를 줄여서 제가 영상에서 한 요정도 사이즈로 등장을 했을 거예요 조그맣게 한 요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밑에서 뿅 올라와서 윤들닷컴 이동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네, 요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배치부터 하면 일단은 제 위치는 여기쯤일 거고요 저번에 만들었던 거고 제가 똑같이 만들 수는 없어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텍스트 들어가서 기본 텍스트. 자, 그리고 여기에 자, 제가 쓰고 싶은 말을 쓸 건데요. 저번에는 제가 컴퓨터에 서체를 다 설치해놓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컴퓨터를 포맷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글꼴이 없어요. 설치된 글꼴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캣컷에서 제공하는 글꼴들도 다 무료 폰트들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뭐이 저작권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무료예요. 왜냐하면 이 폰트를 만든 데가 뭐 지자체라든지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자기들 브랜드 홍보하려고 만든 서체들이거든요. 무료배포예요. 그 무료배포를 캣컷이 갖다 쓰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드를 골랐어요. 한드, 그 다음에 원래 사용했던 글자는 카페24, 뭐 이런 글자였거든요. 좀 이거하고 비슷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걸 쓸 거고 기울임체를 약간 적용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처음부터 요거 너무 작게 만들면 좀 귀찮을 수도 있는데 뭐 요거 하는 김에 그냥 요렇게 할게요. 자, 요런 식으로 하나 두고, 그 다음 테두리 검은색으로 하나 넣습니다. 아, 혹시 요거 작업할 때 눈이 좀 침침해서 잘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해도 돼요. 아예 처음부터 크게 만들어서 나중에 줄여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하나 더 놓고 밑으로 살짝 당겨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아마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글자는 하나는 크게 하나는 작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서로 살짝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놓고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이었던 것들이고요 자 요거를 애니메이션을 제가 어떻게 했나요 요거 싹 글자가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했죠 어, 그런 것들 한번 넣어 볼게요 애니메이션 가서 인 작업. 자, 인은 나타나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요런 식으로. 근데 요거를 이제 눌러보고 뭐 괜찮은 거 있으면 요번 버전에는 조금 바꿔볼게요. 뭔가 새로운 게 없는지. 자, 저는 요게 좀 스포티하게 들어오는 요런 것들을 조금 선호하는 편이기는 한데 요요 요 느낌은 어떤가요? 이건 조금 너무 좀 그런가요? 어 그냥 이 정도 할게요. 왼쪽 노출에서 속도감을 조금 주면 이런 어 느낌 나겠죠. 그 다음에 윤들닷컴은 오른쪽 노출이 혹시 있는지 한번 봅시다. 왼쪽이 있으면 오른쪽도 있겠죠. 이런 어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 윤들닷컴이라는 글자가 먼저 나오고 이동윤 대표가 나중에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약간의 시차를 줍니다. 그러면 플레이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조금만 더 가깝게 가면 뿅뿅 어, 됐어요. 요 정도 느낌이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이따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들라컴 대표 이동윤입니다. 하고 사라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한요 정도까지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길게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에, 여기에, 요런 식으로 주고, 사라지는 거는, 뭐부터 사라질까요? 마찬가지로 얘부터 사라집시다. 자, 애니메이션 가서 아웃에 가가지고, 뭐, 사라지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떨어지는 것도 있고 접는 것도 있고 슉! 응, 요거 왼쪽으로 나가기 자, 그 다음 에 얘는 오른쪽으로 나가기 그럼 할까요? 아웃에서 아까 선택한 게요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쪽이 있나? 어, 반대쪽은 안 보이는 것 같네요 하나만 왜 만들어놨지? 얘네들이 희한하네 찾아보면 어딘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걸 지금 일일이 다 찾기가 조금 예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거 볼때 시간도 좀 걸리기도 하고 근데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아 이게 왜 하나는 만들어 놓고 하나는 안 만들어 놓은 거야 같이 만들어 놔야지 이왕 만들면 아 이렇게 되면 처음 걸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비슷한 걸좀 써야지 산만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다 애니메이션을 다른 걸 써버리면 보는 입장에서 조금 산만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여기 이 글자에 적용했던 지금 아웃에 왼쪽으로 뭐 하기 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를 못쓸것 같아요 못 쓰고 그냥 둘다 동일하게 쓸수 있는 거를 하나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밀기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밀기 l 이쪽으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요것도 밀기 r 자 요게 이제 디자인하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다 라는 거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나가죠 아, 적당해요 근데 시간이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시간을 아 이쪽은 아니죠 이쪽은 이 부분이니까 여기 부분을 0.3 여기도 애니메이션의 시간을 0.3 정도로 주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사라지는 거리, 그 시차는 한요 정도만 줄게요. 자,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제 모습이 있죠. 이제 모습이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뿅 하고 한번 반짝하고 지나갔거든요. 뭐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할게더 있는데 지금 이글자들 있죠. 요만큼의 이 글자들. 이 글자들이 저는 약간 기울었으면 좋겠어요. 이 방향으로, 위 방향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돌릴 수 있느냐. 자, 회전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 대각선으로 움직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위치는 조금 더 맞춰주면 되겠죠. 자, 요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맞추고 사이즈도 지금 두개 동시에 잡고 돌렸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나타날 때 이렇게 방향성을 유지하죠. 그대로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자, 나는 글자가 이렇게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사라질 때 있죠. 이상하게 사라지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컨트롤 Z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 틀기 전 상태로 돌립니다. 그리고 이두 개를요. 이렇게도 한번 해봅시다. 컨트롤 g 를 누르면 그룹이 되거든요. 자, 이 그룹 상태에서 한번 회전을 시켜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마찬가지예요. 네, 별반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상태에서 그룹을 짓는 게 아니라 이두 개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야겠죠. 자, 덩어리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이두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합 클립이란 걸 만들어버리면 얘는 한 덩어리가 됩니다. 이만큼이 한 덩어리가 돼요. 이만큼이 그냥 통체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회전을 시켜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그 방향으로 사라질 겁니다. 자,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속도를 조금 더 높이고 싶은데 그럼 이것도 하나의 영상일 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속도를 좀더 높이면 됩니다. 1.5배 정도 높이겠다 그러면 속도가 1.5배가 되는 거예요. 자, 요 정도. 너무 빠르다. 요 정도만 합시다. 자, 그러면 나는 요 정도까지만 만들겠다 하고 이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얘가 밑에서부터 뿅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죠? 자, 그뿅 하고 올라오는 것도 만들어야 되니까 애니메이션에 가서 자 이건 글자는 아니지만 이런 요소들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요소들은 애니메이션이 다 되거든요 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걸 제가 하고 싶으니까 요런식으로 하고 속도감은 약간 더 빠르게 자 이런식으로 처리를 했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가 자뿅 하고 나타났죠 그때 글자도 나타날 거예요 시차를 약간 주고 요정도 느낌으로 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라졌잖아요 사라지고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가 아니라 한 사라질 무렵쯤에 저도 사라질 겁니다. 이 정도까지 맞춰놓고요. 자 여기서 애니메이션 들어간 다음에 아웃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위로 나타났으니까. 자 얘는 밀기 다운 이렇게 해서 조금 속도를 빨리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느낌은 이렇게 됐어요. 됐죠? 여기까지는 됐는데 저는 이 중간에 있을 때제 모습에다가 무슨 짓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거든요. 자 편집효과에 가서 신체효과에 갑니다 자 이건 신체효과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뭐 이런거 한번 줘볼까요? 이 <웃음> 너무, 너무 웃기죠 이런 것들은 <웃음> 그 다음에 몸에 뭔가 하는 걸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웃음> 이런 것들도 웃기고 하트 아 이건 무슨 교주 같네요 교주 자 이런거 말고 찾아보시면 몸을 한번 쫙 훑어주는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이거 레이저 효과 비슷하게 몸을 훑어주는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면 쓸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한번 찾아 봅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제가 그때 이런 거에서 뭔가를 골랐던 것 같거든요. 날개? 뭐지? 아 이상하다. 자 얼굴에 적용하는 것도 있고요 아 신체 효과에는 지금 뭔가 마땅한 게 없네요 그럼 동영상 이제 효과에 들어가서 동영상 효과에서 뭔가 적용할 수있는거 한번 찾아 봅시다 자 여러가지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걸 써볼까요 이런 자연적인 효과 아 이런 것도 좀 괜찮은데요 어이없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오, 이게좀 좋다. 불꽃 효과. 아,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좋기는 한데 너무 화면을 다 이렇게 써버려가지고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자, 얘를 쓴다고 치고요. 화면 전체에 덮는 느낌이 아니라 얘를 여기만 덮으면 어떻게 될까? 자, 자유 레이어니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얘는 글자에는 적용 안 되고 저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제 사진에만. 야 약간 뭔가 불꽃남자 느낌인데? 오, 괜찮습니다. 뭐이 정도 써도 될것 같다라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한번 줄여 볼게요. 얘랑, 얘랑 두 개를 c t r l G 그룹을 누르죠. 복합클립을 만든 거는 다시 복합클립이 안 돼요. 그리고 복합클립을 풀어버리면 요 안에 적용됐던 것들이 그대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룹만 시켰고요. 그룹 상태에서 얘의 크기를 한번 조절해 볼게요. 이렇게 조절을 해서 내가 있는 위치를 여기다가 조금 더 작게 해야겠네요. 자, 보통 제 영상에서 이렇게 등장을 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전신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불꽃 소스를 쓰니까 엉뚱한 데도 이렇게 먹잖아요. 여기만 먹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소스들은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만 먹이고 싶거든요. 조그맣게. 자, 그런 것들이 뭐 없으면 그냥 넘어갈 겁니다. 있으면 찾으면 되고. 다시 신체 효과에 가야 되나? 뭐 이런, 이런 효과들. 이건 아니고, 이런 거는 아니고. 어, 요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몸을 쫙훑어 가는 일렉트릭 스캐닝이라고 있는데 요거 한번 써봅시다. 자, 요거를 제한테만 적용시켜서 이 어떻게 되는 거지? 밑에서부터 아, 요거 좀 괜찮네. 이걸 제가 저번에 썼던 것 같아요. 사이즈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눈 크고요. 몸을 한 바퀴 휙 이렇게 전기로 지나가는 느낌이거든요. 이거 안 넣어도 아무 상관 없고 넣어도 티도 잘안 나요. 하지만 디테일을 위해서 그냥 한번 넣어보고 싶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위치가 틀어져 버렸죠. 제가 이걸 막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이거죠. 자, 모수이 잡고 요렇게 조절해서 이쯤에 나오거나 제가 보통 이쯤에 나오거나 내 마음대로 조절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쯤에다가 집어넣고 끄내기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어, 오케이. 요정도 하면 됐고 자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쯤은 더 해보고 싶다 뭐안 건드려도 아무 상관없는데 뭔가를 하나쯤 더 해보고 싶다면 이런 방법을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거든요 어, 하나를 만약에 더 만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어, 이거는 아예 동영상 파일로 저장을 해버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처음부터 좀 넉넉한 사이즈로 크게 만들어요 이렇게 크게 만든 다음에 지금 뒤에 보면 백그라운드 있죠 이 백그라운드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하는 방법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일 밑에 깔려 있는 얘를 선택을 하고요 자 지금 얘가 단독으로 선택이 안되고 있죠 그럼 여기에 이제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백그라운드가 나오진 않아요 자 얘를 클릭 앤 드래그 해서 한 단계만 위로 올립니다 자 그럼 밑에가 텅텅 비어 있죠 자이빈데다가 미디어에 가서 라이브러리 간 다음에 투명판을 밑에다가 하나 깔아줍니다 얘를 밑에다 하나 깔아요 그냥 투명입니다 얘는 색깔이 없어요 자이 상태에서 캔버스가 생겼죠 아까 전엔 없었거든요 여기 간 다음에 얘를 색상에 들어가서 어, 쉽게 뽑아낼 수 있는 크로마키 색상에 관련된 것들을 하나 골라요 지금 이 화면에 없는 색상 비슷한 걸 고르면 됩니다 보통 크로마키 칼라가 이런 색깔들이거든요 이런 칼라를 하나 고르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내보내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보내기 해서 제가 이름을 그냥 크로마 소개 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내보내기를 했어요. 자, 얘를 한번 다시 여기다 바로 가져가볼게요. 자, 가져오기 에해서 음, 이거 내보낸 위치가 엉뚱한데 가버렸네. 어디지 다시 한번 내보내기 할게요. 아, 내보내기 위치를 제가 이 프로그램을 다시 깔다보니까 바꿔놓지 않았네요. 내보내기 가서 요거 누른 다음에 요런 위치에 있는데 귀찮잖아요. 저는 바탕화면으로 요거 보통 바꿔놓습니다. 자, 다시 내보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해보면 뭐, 확인 안해도 여기 들어있죠? 자, 요거를 가져올게요. 자, 꺼냈습니다. 얘는 이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 상태로. 다 들어있는 상태로 만들어졌죠. 자, 이거를 내가 어떤 영상에 쓰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데다가 이렇게 놔두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 부분을 뚫어버려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영상을 선택하고 여기에 오려내기를 가서 크로마키를 누른 다음에 컬러 피커로 특정색을 찍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강도를 살짝 1 정도만 올리면 그리고 그림자도 살짝 1 정도만 올리면 이렇게 배경에 뭐가 있든지 간에 얘를 투명하게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장점은 뭔가요? 이 파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파일을 그냥 가져와서 그냥 요 작업만 해 놓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렇게 쓰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요 상태 에 있죠? 요 상태를 그냥 통으로 놔둡니다. 그냥 통째로. 그래서 이만큼을 그냥 아예 저는 이제 밑에 있는 바닥이 필요 없으니까 얘는 보통 안 써요. 그래서 요 상태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 요거를 다음번에도 또 쓰고 또 쓰고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를 이제 이렇게 싸잡아 가지고 그룹을 만들어 놔요 그룹 아까 전에 그룹 해제 해제를 지금 한 거고 요렇게 해서 두 개를 선택하고 이제 그룹을 보통 해 놓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얘를 만지고 어딘가 위치로 옮기거나 할때 같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번 영상에는 요거를 끼워 넣어서 제가 만들어야 겠죠 자, 요것들도 잘 보세요. 이 확대나 축소나 이런 거할때 여기서 하면 각각 자기의 중심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확대 축소할 때는 모퉁이를 잡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어, 잘 됩니다. 여기서 요걸로 확대 축소를 하면 좀 이상하게 변할 거예요. 정중앙을 기준으로 막 변하려고 할 거거든요. 요거는 어지간하면 건드리지 마시고 모퉁이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비치를 하면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이번 강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응원 메시지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제가 또 이렇게 힘을 내서 자주자주 자주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윤들닷컴의 이동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